안녕하세요 쏘야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베란다 겨울 풍경을 보면서 어, 요새 보니까 댓글들 중에서 여기를 직접 뭐 방문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어, 마치 여러분들이 베란다 정원을 산책하는 느낌이 나게끔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 은 이렇게 베란다 정원의 전체적인 풍경이 보이시고 그리고 위쪽에는 예전에 만들었던 수염틸란드시아 미니 커튼이 보이네요 지금 꽤 많이 양이 많아져가지고 길게 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베란다 정원을 입장하기 전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게 있죠 예전에 영상중에서 우레탄 비닐을 이용해서 미니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때 키우고 있던 열대어들도 무척 잘 자라봤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이 연못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화초인 것 같아요 이번에 어머니가 새로 들어온 아이라고 하는데 이 화초 이름이 뭐죠? 센트라데니아나 센트라데니아나 이런 화초가 있네요 여러분들도 연못 키우실 때 거기에 이제 뭔가 장식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화초 추천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저건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정원에 바로 입장하게 되면 은 어, 지금 왼쪽에는 아름다운 동백꽃이 빨간색 동백꽃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차국화동백 맞죠? 음. 하얀꽃. 음. 아, 차국화동백이 우리를 맞이하고 음. 블랙, 블랙, 블랙. 있네요. 블랙매직 동백. 아 블랙매직 동백. 블랙. 그리고 이거는 국화차 동백. 일단은 여기가 원래 세탁기가 있는 장소인데 어... 발을 이렇게... 이게 대나무발이라고 하죠? 보통 아... 이거? 이거요. 대나, 대나무발이라고 하죠? 아 음. 대나무발로 이렇게 가려뒀다가 가려놨다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출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양옆에 나무 기둥을 나무 기둥에 세운 이 사초들은 그냥, 어, 그냥 만들이죠? 양제에서 사왔던 양들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의 한 11월쯤에 심었던 사상크로스 아직도 꽃이 피어있습니다 정말 계약이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어, 정말 이 사상크로스는 다른 분들을 키우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오래 키워있어니 거의 1년 간다거하잖아 1년이 나가요? 꽃이? 더운 여름 아니면 그래서 네. 피고 지고 한다하잖요 진짜 오래 간다 이번에 항사찍었던 그리고 기억하시죠 마삭줄 풍경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두이 커플 아직도 잘 지내고 있다 여기 흰색 덴드로비용도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올린 영상, 어, 구리선 와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올려둔 모습이고요. 원하실 때 언제든지 이거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어, 작업하기도 좋고 쉽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난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고요. 구리선 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리도 쪼록 도록쪼하고록초록초록하고 어, 록 쪼록 쪼록 쪼록 쪼록 쪼록 쪼기 쪼록 쪼록 쪼 향기별꽃 어 네, 진짜 근데 별 닮았네. 이쁘다. 네, 파랑춧 응, 그러니까요. 이건 난종류예요. 뭐 나는 아니, 아니, 나는 아니고. 응, 음 나는 조그야 이거는 흰꽃노르기. 흰꽃노르기? 흰꽃노르기? 응. 응. 응. 그리고 여기 앞에는 이제 벌레잡이 응. 식물들. 그리고 벌레잡이 식물들 중에서 이이이이 이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뭐죠? 이름은 이제 바로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저거 바로 드릴게요. 야채도 되게 되게 예쁘게 됐어요. 한한 대가 올라오네요. 하나당 아, 두 대가 하나씩 올라오요 아니 아니, 두 대씩이야. 어, 두 대씩이요? 어, 아, 두 대씩 올라온다. 거울이 또 어떤 거? 이꽃이또도 오래가. 아, 이꽃도올라가또 또? 좋다. 거울이 그리고 보면은 그러면은... 저건 뭐죠? 그건 눈... 사랑초? 옆에는 있아기 누운 주름꽃 같이 어. 합식했던 거 아니, 아니, 이거는 저기지 네. 병아리물 아, 병아리물이었어요? 어저기게 어. 어. 이제, 저, 초연초에 이제 아기 그 네. 누운, 누운, 주름 주름. 누운 주름꽃 초연초랑 아기 누운 주름꽃 아, 아기 누운 주름꽃이랑 초연초 같이 합식했던 이게 화초 이름 뭐죠? 아 그거는 석두란. 응. 석두란 맞아 맞아 석두란 맨날 이름 까먹네 석두란. 은 시원수멍. 어 그리고 이번에 겨울인데도 그가 시원수멍이 시범, 시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지금 벌써. 어, 겨울인데도 꽃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이번에 첫눈에 피었거든. 아 이번가 이제. 아주 춥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일찍 나 음, 미리, 뭐, 미리 일찍 피었나 고 고맙게도 이렇게 또 일찍 펴주네요. 심어구멍이저 은행 농면는또 위에 그치고 또 밑에가 그대나 나왔어. 옆, 아 저기 밑에 어. 밑에 나왔네요. 어. <웃음> <왜> 또 <그래. 웃음> 아니 왜 밑으로 쳐졌어 어. 아니 터시 이렇게 네. 순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태워지고하아 그래서 항상 저기 지금 진짜 예쁘게 옆에 있는 저 동백은 뭐죠? 아 사실 저 동백 이름은 꽃이 네. 피기 전이라서 사장님도 모르신요 아~~, 아 어, 근데 되게 예쁘다 아. 저 동백도 네. 저, 어, 저 뒤쪽으로는 역시나 큰 항아리들을 배치해서 어, 정말 고풍스러운 느낌 나게끔 었고 이거 노란꽃 응 노란꽃? 어, 가전 어? 가전이 아니네? 아니, 가전이. 가, 가전이 아니네 이거 이름 찾으면 자막으로 나오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어머니 베란다 정원 1월 1월 24일인가요 오늘 어, 이렇게 뭐 산책을 해봤고 어, 겨울에는 아무래도 동백 음. 그리고 난종류 음. 어, 이런 그리고 겨울에 또잘 피는 꽃들이 있어요. 이거, 네 지금 이거 저희가 차가우잖아. 오늘 사상크로 그렇죠. 진짜 괜찮아. 초연초, 음. 뭐 사상크로스 이 목마가래 아 목마가래 아, 이것도 거의 피고지고 피고지고 1년 가는 거에요 응 목마가래까지 빨간색 있잖아 응응 이게 굉장히 멋있을 거에요 목마가래까지 음. 여러분들도 겨울에 여러분들도 겨울에는 이렇게 어뭐 남종주라든가 그리고 동백꽃 그리고 뭐 최연초 사상그로스 이런 화초들을 키우시면서 또 이제 재미를 보셨으면 좋겠네요. 어 오늘 베란다 정원 산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쏘야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